지금 새벽 2시 40분에 오늘 별이 떨어진다고 오늘 시드니에서 2시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혜성을 볼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그거 보러 가고 있는 중. 우리만 약간 바보 된것 같아.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. 뭐야? 뭐야? 그 와. 할머니. 방망. 럴와준에 달린가 뭐 비유 예술. 잠시만. 와화질 좋다. 근데 빛 번짐이 조금인데. 훌찰 <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놀놀놀라> <놀놀라> <놀놀라> <놀놀라> <놀놀라> 없는 룸메이트. 그 오늘 밤에 새벽에 개 추울까 봐 완전 무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얼어 죽을 것 같진 않네. 그 진짜 추울까 봐 와인도 챙겼습니다. 프로틴 동요 챙겼습니다. <웃음> 자,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사람 한 명도 없어. 나랑 내 룸메이트 둘밖에 없어. 우리가 근데 바보가 된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카메라에 잘 나오진 않을텐데 별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별이 진짜 많아 어? 조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많아 대박이야 진짜 오늘 막 뉴스에 나왔었거든 혜성이 보일거라고 2시부터 5시 사이 근데 4시 반 부터 5시가 피크라네 그래서 우리는 아마 5시까지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지금 박쥐가 너무 많아 지금 박쥐 소리가 들리고 막 박쥐 날아다니는데 오늘 잘하면 박쥐를 찍을 수 있을지도 그냥 본것같은저 지금 현재 시각 넷인데 너몇개 봤냐? 나 여섯 나 개나몇개 봤지? 세개나세개내 3개. 3개. 룸메 여섯 개 봤어 지금 별똥별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걸 못 담는 게 너무 아쉽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사야겠다 카메라 별봐야겠다 근데 이거 이거 엄마도 못할 수도 있을 것같은좀나 얼어뛰시겠는데 <웃음> 어. ㅋ ㅋ 뭔가 번쩍 하지 않았어? 오오오 어, 어, 어. 여로 가지 않았나? 밑으로 밑으로 맞지 맞지 여로 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별이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지, 지구들끼리 막 이렇게 살금살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을 다 근데 이렇게 막별 많이 떨어지는 날이면은 빌링 불좀 꺼주고 카지와씨 너무 밝면 미쳐죠 진짜 이거 보이시나요? 개발금 현재 <웃음> 오전은 좀 아니다 이거 맞지? 근데 진짜 하늘에 별 진짜 떨어진다 진짜 별 진짜 많다 지금 현재 시각 5시 40분 5시 37분 이제 별을 한 3시쯤부터 5시까지 봤는데 한 10개 본것 같은데 1개에서 15개? 음, 근데 진짜 막 엄청 큰 것도 봤어 엄청 진한 거막 막 엄청 진짜 막 만화에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한개 보고 다른 거는 막자지구리하게 봤는데 되게 괜찮은 경험이긴 한데 두 번은 못할것 같아 얼어 죽을 뻔했어 진짜 개 추웠음 안 추우셨나요?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? 아 나는 진짜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근영이응 맞아 영웅이 많이 남. 아 이걸 담고 싶었는데 카메라에 절대 안남기겠지 너무 추워 잠도 오고 추울 것 같아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그 와중에 지금 아침 5시 반에 조깅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카페문을 여는 사람들이고 아 리스펙 리스펙 집에 가면 완전 개잘할것 같아 내일은 또 뭐하지? 내일도 별 보러 갈까? <웃음> 이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28일까지인가 이렇게 별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리니에서 시간이 되는 사람은 구글에 검색을 해가지고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검색해 가지고 한 번쯤? 아두 번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진짜 추워 그 뭐지? 돗자리 돗자리 꼭 챙기고 우린 돗자리 챙겨서 누워서 봤거든? 안 그러면은 그 이슬이 널 적실 거야 그러니까 돗자리 꼭 챙기고 진짜 뜨끈뜨끈하게 입고 그리고 가야 될것 같아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한 것 같아 우리는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